저기는 오늘도 코로나 검사를 안해 제가 유일하게 양말을 신을 수 있는 시간 밥을 가지러 가는 시간 어 머리 덥스룩한거 봐봐 정부에서 5월 15일날 원래 풀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안풀어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약간 정부에서 말하기를 약간 완화하겠다 그래가지금 편의점에서도 뭔가를 좀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금 편의점에서 뭔가 조금 시키긴 했는데 가라핀데 배달비가 2 0 0 0원이에 저건 거 같은데? 봐봐 저거 저렇게 실컷 저렇게 막아놨는데 철조망. 이건 거 같아요. 맞네. 이거네. 그럼 인가보자 자, 여기 패밀리마트에서 온거고요샌드위이즈 이거 돈까스 같아요 돈까스랑 카레가 들어가있고 무슨 고기같아가지고 시켰어요 제로콜라 어 이거 무슨 주먹밥같은거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싶어가지고 삼각김밥 아내가 조금 빈약한 삼각김밥 어, 이것도 무슨 고기랑 여기 토마토랑 이제 그 계란이랑 이제 섞어져 있는 거 있는데 이거 하나랑 카스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79원 80원 나왔으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5,000원 정도 하겠네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시켜먹는 그 밥이 2만원 통에 두 개가 오잖아요 그게 하나에 만원씩인 거에 보면은 지금 편의점에서 이렇게 시켜먹는 게 제일 가성비 넘치죠 와 엄청 많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 가장 비싼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16원짜리 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거 닭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닭인 것 같아요 안에 내용물도 이렇게 생겼고 이제... 어, 냄새 괜찮은데? 음, 약간 감자탕 냄새가 나는데? 밥은 요정도 들어있어요 밥은 조금 적은거 같으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밥좀 추가해가지고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은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어 생각보다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지금 이게 어 한국 돈으로 치면 3000원 정도 되는거예요 뷰러 가라아 우선 데피고 나왔는데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살짝 나긴 해요. 근데 뭐막못 맡을 정도 막그 정도는 아니니까. 보선 네, 한번 먹어볼게. 확실히 안에 보이는 이 고추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매콤해요. 감자도 있고 그동안 감자 실컷 먹었었는데 소스 발라진 감자 처음이니까 음. 감자탕에 있는 그 감자 맛나요? 이건 닭인 것 같아요 음. 확실히 가성비 생각했을 때는 편의점에서 시켜먹는 게 지금 맞아요 근데 아쉽게 여기 편의점에서는 김치가 없기때문에 이렇게 먹고 맛있네요 음 지금 아침 7시인데 그래도 입맛이 좋아요 그정도로 이게 나쁘지 않다는 근데 아직도 뭐한국음식더 낫긴 하죠 응? 음? 그리고 이게 중국 제로콜라인데 아쉬운 거는 그냥 일반 콜라가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아, 그래도 오랜만에 탄산 먹으니까 너무 좋다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편의점 음식은 내일까지가 끝이네, 유통기한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상추, 그리고 햄, 그리고 계란. 세개 끝이에요. 뭐 맛은? 신기한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중국의 맛이 느껴져요 중국 소세지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딱그 중국 소세지 맛만 나요 다른 맛이 하나도 안느껴져 빵이든 뭐 식감은 있는데 냄새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 중국 햄냄새가 엄청 강해요 김치전 만들어준, 이웃집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빵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여기 이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음, 안에 뭐가 들긴, 들긴 했네. 감자인가? 생각보다 맛있네. 이거 이것도 닭인 것 같아요 15원이면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하는 도시락입니다 원래 보통 한국 도시락 보면 여기 정도의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그리운 게 한국 김치 그리고 밥은 요 정도 여기 중국에서 파는 이것도 닭인가? 안에 닭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끝이야 모든 이 도시락에는 숟가락 젓가락이안 들어가 있어요 집에 무조건 있어야 돼 어, 그리고 이번에도 대파 같이 먹고 또 저의 조촐한 식단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밤인데? <웃음> 도시락에서 밤을 먹을 줄이야 밤이에요 밤 밤이 있어 아니, 그 내용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없어요 그냥 이 주먹밥 김밥이 1200원 뭔가 맛이 밋밋한데? 사시당국 도시락에는 밤이랑 닭고기 이 소스 맛은 딱 드는 생각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오뎅 국물 맛이 나요. 오뎅 국물. 거기는 국물 맛이 나. 국물. 진짜 그걸로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응. 딱그 오뎅 국물 맛. 너 중국인들 가장 좋아하는 응?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 있네. 제품가 보죠. 토마토랑 계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거. 음 비교는 이제 김치가 먹고 싶어. 어쨌든 아 밤에다가 이렇게 밥 소스랑 이렇 같이 먹으니까 또 신기하네. 굿 어? 시시 아, 또 옆집에서 이런걸 주고 갔네 너무 행복해 아이스크림 두달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맛있다 이번에는 삼각김밥이랑 이 돈까스랑 카레 같이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가격이 15.8원 이것도 한국돈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어 여기 치즈가 들어가 있네 이걸 이렇게 어떻게 넣지? 이렇게 했다가 으쨰. 완벽 아직 다안 됐나? 음. 다 됐네. 삼각김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음, 아니 참치가 들어갔네. 컵라멘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봉수 하고 나서 매들 뒤에. 감자로만 밥먹어가지고 배채우기에 바빴다면 지금은 이제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쵸? 이번엔 돈까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진짜 오랜만에 칼맛다운 진짜 카레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진짜 카레 같다. 그 전에 시켜 먹었었을 때는 카레 느낌만 나는 그런 것만 들었는데, 아 어, 이거 진짜 카레 같네. 어, 진짜 카레 시, 카레를 시켰는데 진짜 카레가 온건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 브로카리 음. 이 카레 덩카스가 제일 가성비가 비었네. 완벽해. 오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